안녕하세요 보험연구소 박찬환 대표입니다 오늘은 유병자보험 전문가 리첸코 이대정 부지점장님 모시고요 유병자보험에 대한 꿀팁들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리첸코 부지점장 이대정입니다 오늘은 유병자보험을 미리 가입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어떤 포인트로 보험료를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꿀팁이 있는지 그리고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을 가입한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드릴 거고요 이달에 정말 눈여겨볼 만한 상품 에 대해서도 한번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서 유병자보험을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어, 그래서 유병자보험에 대한 정의부터 유병자보험은 뭘까요? 어, 일단은 제가 많이 상담을 하면서 유병자라고 얘기를 꺼내면 뭔가 병력이 있는 유병력자라고 하니까 조금 무겁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기존에 이제 표준체형 보험 같은 경우에는 내 병력상 뭐 5년이내 이런 기록들을 다 보지만 그런 기록들로 인해서 가입이 안 되셨던 분들이 약을 드시거나 아니면 이제 치료력이 많으셨을 경우에는 알릴 의무가 되게 간편해진 그런 형태가 유병자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을될것 같고요 다른 말로는 이제 또 간편보험, 간편심사보험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건강하셨던 분들 보험사에서 봤을 때 아, 이 사람은 건강하구나 라고 해서 지금은 안 아프고 나중에 아플 걸 걱정해서 사실 보험을 가입하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표준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존에 내가 치료 이력이 있었던 보상을 받았던 이력이 있었던 내가 아팠던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을 저희가 유병력자라고 부르는데 이런 분들을 위한 유병자 보험이다. 네. 어떤 분들을 유병자라고 부르나요? 어, 이게 되게 범위가 넓긴 한데 뭐 예를 들어서 현재 혈압약을 드시고 있거나 아니면, 뭐, 고지혈증 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도 유병자 분이라고 이제 칭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조금 뭐 수술 이력이나, 입원 이력이나, 이런 것들이 해당 기간 안에 있으신 분들도 표준체 보험으로 가입이 안 되셨을 경우에는 유병자 보험에 분류가 되기 때문에 뭐, 딱히 이렇게 정해졌다, 라기 보다는 해당 병원에 치료력이 좀 있으시거나, 꾸준히 약을 드시거나, 그런 분들을 유병자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고지혈증, 네. 고혈압, 그 다음 당뇨, 예, 네, 과거에 한5년전에는 가입이 안 되어, 했던 보험들. 네. 그러니까, 보험가입이 좀 어려웠던, 인수제한이 있었던 병력자분들에 대한 보험들. 이런 것들이 유병자 보험이다. 맞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그런 이제 기저질환이라고 하죠. 음.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가입이 안 되셨던 분들이 많았지만, 요즘에는 이제 기저질환에 대해서 없으신 분들을 오히려 찾기가 좀더 어려운 음. 형태인 거고. 그리고, 고혈압이 꼭 있다고 해서 약을 드시는 경우가 아니라 이 예방 차원으로 드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도 이제 가입이 된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사실 이 이름은 유병자보험이 아니더라도 네. 할증심사보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특정 담보에 대해서 보험료를 더 많이 하거나 아니면 전체 보험료를 좀 올려서 네. 어 그렇게 해서 하는 할증심사보험이 있긴 했는데 이 유병자보험이라는 것 이런 고객님들 만성질병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지다보까 너무 많죠. 아, 특히나 이제 고연령층에 계신 뭐 50대, 최근에 뭐 40대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어, 30대도 있더라고요 어, 어, 네. 어, 이 50대에 계신 분들한테 보험의 보장의 공백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분들을 위한 특화된 보험이 유병자보험이다 네. 이렇게 좀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말로는 간편심사보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건강체보험이랑 유병자보험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어, 건강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반 표준체형 보다도 예를 들어서 건강 등급이 좋게 나왔다 음. 흡연을 안 하시는 비흡연자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음. 그럴 경우에는 보험사별로는 조금 상의는 하지만 음. 일반 표준체보다도 더 할인된 형태의 보험을 가져갈 수 있는 게 바로 건강체형 할인 보험이 되겠고요 내가 표준체 보다는 조금 이제 갖고 있는 질환이나 병력이나 약을 드시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할증이 된 그게 유명자용 보험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기준을 이렇게 나눠 볼수 있겠네요 표준체가 가장 노멀한 기준이 되는 거고 그렇죠그 음, 다음에 건강체는 여기서 뭐 흡연을 안 한다거나 네. 아니면 뭐 건강등급이 좋다거나 아니면 보험사가 어떤 일정한 할인을 적용해주는 어, 분들을 이제 건강체 네. 또는 할인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저희가 주제로 하고 있는 유병자는 이제 할증체, 네, 보 기준 표준체보다는 보험료를 더 받고, 어, 보험료를 더 받는 대신에 어, 인수조건을 좀 완화한 어, 이런 보험이다라고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유병자보험이 춘추 전국시대예요. 진짜 이렇게까지 많았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불과 한 3년 정도 전만 해도 한 개밖에 없었거든요. 거의 음... 지금은 이제 10여 가지가 넘는 형태인 거고, 지금도 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진짜 많아진 것 같습니다 어, 이 유병자 보험에 대한 종류를 네. 명쾌하게 좀 이해하시기 쉽게 어, 설명해 주신다면 어, 일단은 기준이 되는 325가 기존의 유병자 보험이었잖아요 이 숫자를 잘 기억하시면 되는데 325라고 하는 거는 이제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뭐 추가 소견이나 2년 이내에 입원 수술 그리고 5년 이내에 암 이력을 보는 그런 형태가 이제 유병자 간편심사 보험이라고 하는데 이게 점점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숫자가 되게 많아졌어요. 음. 뭐 예를 들어서 325보다는 조금 더 보험료가 저렴한 뭐 333, 335, 아니면 345, 355까지도 나왔는데 이 숫자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325랑 335의 차이점은 중간에 숫자만 다르잖아요. 음. 그러면 2년 이내 보는 걸 3년 이내까지 본다는 거예요. 음아 그러면 은네어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렇죠. 좀더 넓은 기간 안에 어 치료 이력이라던가 보상 이력을 보기 때문에 네. 더 깐깐하게 보는다. 조금 더 타이트하게 보지만 음. 그 대신 여기에 통과했을 때는 음. 훨씬 더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음, 음. 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편의지 네. 건강체들이 어, 사실 한 18가지 에서 19가지 항목의 고지 의무를 하다보니까 네. 어, 사실 뭐키 몸무게 다 합쳐서 네. 이거를 세가지만 물어보게 되는 네. 구조 간소화가 간소가 화될 네. 거니까 이래서 간편심사보험이고 이랬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보험료를 표준체보다는 할증시켜서 네. 어, 보험가입을 인수를 완화시켜줬기 때문에 보험료를 더 받아가는 맞아. 구조인데 요거를 항목을 한 개, 두 개, 세개 내지는 똑같은 세 가지 항목이지만 기간을 더 늘려서 네. 어, 타이트하게 보는 대신에 보험료를 좀더 할인시켜주는 어, 요런 구조의 유병자보험 상품들이 최근에 많이 나왔다 그렇죠. 예전에는 뭐 4년 전에 입번을 했다라고 하면 은 3, 2호밖에 가입이 안 됐잖아요. 2년 이내 2번 이력만 보는 그러면 2년 이내에 입원하지 않은 분들이랑 같은 보험료 수준을 갖게 되는데 이제 3, 3, 5나 3, 4, 5나 이렇게 많이 나오면서 어, 나는 4년 전에 입원을 했기 때문에 3, 3 5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저렴한 경증 플랜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아 그러면. 숫자의 항목이 어,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네. 그러니까 325보다는 333뭐대신 335. 네. 이런 부분들을 어,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보험료는 좀더 낮아질 수 있다라는 게 일반적인 논인거네요 그렇죠. 어. 네. 그 대신 이제 335나 이제 345나 뭐 이런 형태의 경증으로 이제 빠졌을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앞만 보는 게 아니라 혈관 질환도 보고 중대 질환 여섯 가지를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유병자 보험들이 또 있다고요? 맞습니다. 음. 그 예전에는 3.25 보험만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도 통과가 안 되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커트라인에도 네. 분들이 그렇죠. 커트라인에도 미달하시는 분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2년 이내 보게 되면 1년 반 전에 입원이나 수술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음. 그러면 당연히 가입이 안 됐겠죠. 음. 근데 이런 분들도 이제 가입이 되게끔 뭐 3.1 보험이나 3.2 보험이나 아니면 1Q 보험까지도 이제 출시가 됐기 때문에 예전에 가입이 안 되셨던 분들도 지금은 가입의 이제 폭이 굉장히 넓어졌다라고 음. 볼 수가 있고, 반대로 방금 말씀드렸던 뭐 333이나 335 같은 이제 뭐 중알증 보험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3년 이내에 30일 이상 약 처방을 안 받으셨다. 음. 그리고 6일 이상 입원을 안 하셨다. 그 대신 수술은 많이 하셨어요. 음. 그럴 경우에는 훨씬 더 저렴한, 더 저렴한 경증 플랜으로 가입이 가능한 거죠. 음. 네. 과거에는 325에 해당을 안 한다라고 느꼈는데 가입이 안 되셨던 분들도 되게 많으셨어요 어, 대표적으로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골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음. 그러면 병원에서 검사를 할때 수면무호 검사로 해서 보통 하루 입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음. 아니면 은 이제 건강검진 시에 대장 내시경을 하다가 용종 제거 하셨을 경우 음. 이거는 보통 이제 수술로 생각을 안 하시는데 이것 때문에 가입이 안 되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셨어요 음.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질환으로는 보통 경증 질환으로 인수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런 질환이 예외 질환으로 분류가 안 돼서 가입이 안 되셨던 분들이 지금은 예외 질환으로 이제 보험사들이 많이 받아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안 되셨던 분들도 지금 만약에 인수를 심사 요청해보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응. 저도 항상 걸렸던 게이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두 가지가 제일 많습니다. 네. 근데 보험사에서는 여기에 해당하는 이세 가지 고지의무에 해당하는 부분들이면 그런 고객님들은 아예 심사 자체가 안 됩니다. 네, 이렇게 했는데 유병자 시장이 워낙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이런 인수들을 완화하는 보험사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다. 맞아요. 이게 고객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억울할 것 같아요. 나는 되게 건강한데 그냥 건강검진상에서 이제 예방차원 목적으로 용종 제거 하나 했다는 만, 이유만으로 정말 이제 병력상이 많으신 분들이랑 같은 보험을 가입하거나 아니면 그 보험도 가입이 안 됐던 경우 그런 분들이 진짜 많았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보험 가입하기가 정말 좋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음, 어, 보상 이력을 좀 크게 받으셨거나 네. 아니면 보험이 진짜 필요하다고 라 느끼시는 이 나이대가 사실 50대에서 60대 넘어가면서 네. 있잖아요 주변 지인분들이 보상 혜택도 받으시고 어, 또 안타깝지만 뭐 돌아가시는 주변 지인분들도 보시고 뭐 이렇, 이렇다 보니까 어, 내가 보험료 좀 비싸도 나 보상 좀 준비할래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한 고활증 보험도 있다 맞습니다 음. 이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보험이 정말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는 내 주변에서 보상청구 뭐 질병으로 돌아가시거나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셨을 때나 내가 한번 아파 보면 정말 보험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가입하려고 할 때는 이미 내가 질환에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3.25 유병자 보험으로는 그 가입이 안 되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셨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분들도 이제 많이 완화돼서 이제 3.1, 3개월이랑 1년만 보거나 아니면 뭐 3.2, 2년과 3개월만 보거나 심지어 1.Q 아예 아무것도 안 보고 5년 하나 그 중대질환만 보는 그런 형태의 보험들도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예전에 아프셨던 이력이 많으셨던 분들도 가입이 안 되셨던 분들조차도 다 이제 가입이 된다 대부분 이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기존에 내가 기존 병력이 있어서 그리고 보험에다가 보험 가입을 하고 싶었는데 문의를 했는데 내가 보험 가입을 거절당했다 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어, 이번 기회에 이 영상을 통해서 정말 제대로 된 유병자보험 전문가한테 상담받아보시면 어? 이게 가입이 된다고? 하시는 사례들을 정말 많이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에 있으셨던 분들은 저희 보험연구소 통해가지고 상담 문의 주시면 저희가 정말 제대로 된 유명자보험 전문가님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하했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